제 나이 27살입니다. 벌써 빅만 5천만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거짓말로 집에서 선벌려서 투자해서 5천만원이나 손해보았습니다. 누나에게 3천만원 대출 받아서 말아먹고 부모님에게 2천만원 빌려서 투자하다가 말아먹었습니다. 정말 인생 끝장이다 생각하고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작년이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큰 바닥이 있더군요. 신기한 점은 매매를 하면서 오늘을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왠지 이렇게 될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반성해보니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4개월 만에 생긴 일입니다. 주식한지는 대략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책도 100권 넘게 읽었습니다. 책도 다 정리하려고 반값에 팔고 있는데 반값에도 책값만 50만원이 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는게 시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끝장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저도 많이 벌 때는 1천만원으로 4일만에 한 3천만원까지 갔었습니다. 누구나 벌 때는 많이 법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한번에 현실로 지옥가는 곳입니다. 즉 실패하면 끝나는 곳입니다. 저의 투자 경험상 한 가지 느끼게 된 점은 분명히 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목 게시판 같은 곳잘안 들어올 겁니다. 돈 벌어서 노는데 더 바쁠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책만 100권 넘게 읽었다고 했었습니다. 책을 다 머리에 넣고 산을 오르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실천할 수 없는 원칙이라면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 한 가지가 더욱 소중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팔기로 했습니다. 책은 정말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정도 원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크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앞날 생각 안 하고 막 지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래내역서를 보면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할 정도로 막 찌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데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빚 있는 사람치고 거짓말 안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짓말은 항상 자신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바닥에 바닥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나 혼자 무언가를 잃을 것 같다는 환상은 정말로 환상이 불구합니다. 손실로 빚을 지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가족과 함께 상담하길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이곳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빚과 거짓말이 조급한 마음을 만들고 자신을 더큰 바닥으로 끌어내릴 거라 생각됩니다. 주식은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 제가 제 자신이 아니었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 보니 정말로 나중에는 현실에 나와 이상에 나와 험돈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을 속이고 또 속이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가족들까지도 피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아직 너무나도 젊기에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려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거짓말로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 대하여 떳떳하게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할수 있는 말은 많은 공부보다 중요한 점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원칙 몇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모두 다 성공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식을 간혹 한 번씩 하면서 지냈습니다. 간혹이라 해봐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잠깐 하다가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마이너스 대출 1천만원 받은 상태였는데 와이프의 갑작스런 임신으로 제대로 돈 모아놓은 것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살겠다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영업사원인지라 돈이 벌릴 때는 많이 벌리지만 아닐 땐 정말 손가락만 빨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애기까지 생기니깐 돈 모으기가 더 힘들어지더군요. 내 능력은 정말 한심한 정도였는데 씀씀이가 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카드값도 만만찮게 나오더군요. 겨우 메꾸는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집이 주인이 바뀌면서 약간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께서 형들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3,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일단 아파트 들어가서 그전 집에서 돈을 주면 바로 대출을 상환하는 걸로. 근데 그때 제가 참 한심하네요. 그 돈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2,400만원 정도를 겁도 없이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운 좋게 첫날부터 오르더니 연 이틀동안 급등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수익이 거의 1천만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서 종목 게시판에 글들을 봤는데 그 회사에 대한 극찬이 가득하더군요. 그래 좀더 놔둬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조금 이익을 보고 정리하고 다시 다른 종목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돈을 벌리지 않으니 생활비는 3,500만원에서 대충 떼어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문가 같지도 않은 모 전문가의 방송을 들으면서 결국엔 손실만 커지더군요. 그 이후에 누군가가 옵션을 권하더군요. 난 절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조금만 해보자는 식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큰 손실을 봅니다. 안되겠다 싶어 직장을 그만두고 매매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선물을 추천하더군요. 보니깐 시원시원하게 벌수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또 손실. 손실은 급격하게 커져가고 결국엔 3,500만원은 어느 순간엔가 없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생활비도 없고 애는 하나 더 늘어서 둘이고 결심합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냈습니다 또였습니다. 결국엔 카드론까지 동원합니다. 마찬가지, 현금서비스까지 동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엔 사채 1천만원 냈습니다.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인털터리, 이젠 지인들에게 도합 1천만원 정도 빌렸습니다. 어, 이게 정말 사람이 한 짓인지, 카드사에선 돈 갚으라고 날리고, 아니면 개인회생을 하라고 날리네요. 며칠 전에 대출이자를 못내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와이프가 봤습니다. 엄청 욕먹고 애들 죽이고 우리도 죽자고 난리치네요. 당연히 그러겠죠. 제가 미친놈인데 지금도 미쳐있는데 애들한테 미안하고 와이프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또 어머니랑 형제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형들이랑 모여서 대책회의 하자네요. 집에서 아는 부채는 대략 4천만원 정도 압니다 카드와 담보대출, 근데 어른집 대출과 사채까지 알면 정말 저 겁납니다. 솔직히 아니 부끄럽고도 겁납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 마에 멀리 도망가서 돈 벌어서 와야 하는지 혹한 마음 먹고 멀리 가서 돈 벌어 오는 게 맞는지 아님 집에 가서 부딪혀야 하는지 어떤 게 맞을까요? 집에 갈 용기는 정말 없네요. 차라리 죽는 게 맞을까요? 힘들게 살아온 와이프인데 정말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습니다.